기용요지이삼세일체 예, 내가 유심조인이라나, 오호, 아미, 다물. 팔만장경을 꽤 뚫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환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돼지는 돼지밖에 안 보이고 부처는 부처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개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은간법계성일체 유심조 만약에 알고자 하느냐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그러면 마땅히 은관법계성법계성품을 관하여라 법계의 성품은 일체가 유심이다. 유심, 유식일체가 마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종자식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육식, 칠식, 팔식 우리에게 어째서 변계, 소집성, 왜곡된, 전도된 생각이 일어나는가 전도된 생각은 고해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무지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전도된 생각을 바로 잡으면 은 그것이 지혜, 반야다 라고 하는 것이고 고해의 소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열반낙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식이 형성되고 고가 아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육식, 7식8식에 대해서 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팔식의 종자식 저장식에 대해서 어 얘기를 했고 뭐 그렇습니다. 이어서 잠깐 이제 보완을 좀 하겠는데. 에그 중간에 또 지장제 일에는 어 이제 제라는 것, 제의 의미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절에서 지내는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또한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에 전혀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하나로 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뭐 그렇게 이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아, 이 주제가 다릅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번뇌를 소멸하고 이고등락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연가를 천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도고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저번 주중에 지장제일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또 절에서 지내는 천도전이 십구제니 영산전이 수륙제니 모든 의식들 불공이라고 하는 것들 이 제가 어떻게 다른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부터 귀신에게 음식을 올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글로는 어이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절에서 지내는 아이의 제라고 하는 것은 목욕 재게 깨끗이 하다라고 하는 제고 그러니까 모든 의식은 깨끗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깨끗함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건 번뇌의 소멸, 고통의 소멸, 이고등락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된 것이 깨끗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탈 털어버려야 그래야 이를테면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단 좀 깨끗이 씻어라, 몸뚱아리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어라, 업식을 놓아라, 종자식을 버려라 내지는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 절에서 지내는 4 9제나 제는 이렇게 확연히 집에서 지내는 제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더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면은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의례이 이렇게 지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유교식 제사 그러니까 유교 신앙과 유교 철학을 가지고 지내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 유교는 지금 21세기 유교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런 문화는 좀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일테면 제사의식이 되겠습니다. 관원상제에서 가장 늦게까지 안 변하는 것이 사실은 제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유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뭐, 가쓰는 것도 사라졌고 돋보 그~ 잊고 다니는 것도 사라졌고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것도 사라졌고 효의 개념도 거의 희박해졌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뭐~ 이런 것인데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라고 하는 의식은 문화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한다면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유교식 제사다 그러니까 어떻게 유교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것이 좋지 무작정 방무가 따라하는 것은 그걸 맹목적 추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관습이 그냥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설은 각설하고 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유교식 제사는 유교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유교철학은 뭔 얘기냐면은 돌아가신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가가 이게 포인트예요 영가가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영가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천국에를 가든지 지옥에를 가든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윤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는데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 공양식사를 올려야죠어 그러니까 이제 에. 과거 여러분들이 좀더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누가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집에 지청을 차려, 지청을. 지청을 차리고 거기에다가 영정을 모시고 향을 사르고, 어, 이렇게 음식을 올리고 그래요. 어, 그렇게 이제 지청을 차리거나 여러분 지청 봤어요? 어, 봤으면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요잘 사는 집은 사당을 이렇게 따로, 사당을.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간에 <웃음> 형편이 그렇게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영가가 머물러 있으니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매일같이 분안을 드리고 예를 올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교 국가 동북아의 유교 국가에서는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CP 보고 흘려보냈을지 모르겠는데 일테면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이게 지금 유교 국가,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만 가더라도 저녁 때 이렇게 저녁 때가 아니라도 낮에도 집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소위 이제 제사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정을 모셔놓는 단을 차려놓고, 거기에 향이, 이렇게, 그, 저, 향을 꽂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매일 같이 이제 음식을 올리고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대만만 가더라도, 저녁 때 되면은, 집에서 빨간 불이 싹,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싹 흘러나와요. 깜깜한데, 빨리 시뻘건 불이 쫙 흘러나와요. 그러면, 아, 저 집은 무슨 집인가. 이거 꼭 귀신 집 같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불빛이 뭐냐면, 그, 영정을 모시는데 저렇게 초를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빨간 색깔의 그, 뭡니까, 에 담아. 그 옛날 말로 담아. <웃음> 오늘날 말로는 뭔가 모르겠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의 불빛이 이제, 예, 전구가 거기에서 이제 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빨갛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교분화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셔도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정과 더불어 매일같이 조문을 하고 거기에 음식을 올린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영정을 모시고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느냐라는 건데 통상 한 100년 정도 그렇게 이제 그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가가. 예, 왜또 100년이냐? 그냥, 그, 저기, 너무 오래 하면은, 너무 오래 안 번잡하고, 너무 짧게 하면 예의 여근날 것 같아가지고 대충 잡아 100년으로 했냐? 그것이 아니고, 40년을 한 세대 해가지고 4대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개념 안에서 장수하시면은, 중손주까지 봐. 그러니까 4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를 잡았을 때, 한 세대에 한 40년 잡아가지고, 4, 4, 16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160년 정도 이렇게 하는데, 160년 전까지 가기에는 기억도 못하고, 못하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잡아가지고, 한 100여 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 100여 년. 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면,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했을 때, 백수를 누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개념이 대충 머물러 있는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님이 이렇게, 어, 백, 백년을 얘기할 때,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교는 사후세계의 철학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머물러 있어라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약하고 그다음에 에한 100여 년 지나면은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사라지냐? 뭐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왜 사라지냐? 어,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교는 에 살아 있을 때를 중심으로 한 사상 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세관이 아주 빈약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내세관 마저도 살아있을 때 중심으로 해서 살아 계신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49 제를 지내거나 아 절에서 영산제를 지나 예수제를 지내거나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 이것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에 대해서 잘 분명히 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CP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효를 행하는 거잖아요. 조상에게, 이제 선영에게 효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효를 어떻게 행하느냐라는 것인데, 크게 한두 가지 돼요. 하나는 음식을 공양하는 것, 음식을 이렇게 잘 드시게 하는 것, 이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잘 찾아뵙는 것, 문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고 그러면 불교의 소위 이제 제라고 하는 깨끗이 한다. 목욕적의 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음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음식만 가지고 어떻게 효를 행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음식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 가지고 플라스 알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 사람이 짐승이 아닌 이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만, 음식만 가지고 어떻게, 어, 행복을, 만족을, 어, 이 일테면은, 안락을 누릴 수 있느냐. 속이 편해야 되지, 마음이 편해야 되지, 고통이 소멸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음식 플러스 알파, 뭐가 있냐면, 고통을 여에게 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게, 재는 그런 거예요, 재는. 아이의 재는. 예? 그래서, 일테면, 재를 지내는, 불교에서 재를 지내는 것은, 제 깨끗이 한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깨끗이 하느냐 본내를 소멸하고 업장을 소멸하고 그러면서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난다 라고 하는 거듭남의 비밀 들어봤어요? 거듭남의 비밀 이걸 아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업성의 나를 벗어나서 지 나의 나를 찾는 것 그래서 새로운 나 새로운 삶 이렇게 이제 찾는 것, 이런 것인데, 진아가 머물러 있는 진아가 아니고, 나 아닌 나라는 것이 소위 이제 유아의. 예, 그무하에 상반된 유아가 아니에요. 이거 이건 여러분들 이잘 알아야 돼요. 스님이 그 괜히 헛소리했다가 아마 스님, 스님, 스님 불교는 무하가 핵심이고 무상의 핵심인데 뭐 진화 얘기하고 어 거듭난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해서 새로운 나가 있고 그것은 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머물러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해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상무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스님이 왜머리 갖고 헛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나라고 하는 건 머물러 있음이 없는 나, 형태가 없는 나 본질의 우주 법신과 하나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받아들이면 좋고 그래서 49제는 결국은 깨끗이 하는데 깨끗이 하는 건 업식의 소멸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종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의 삶을 결정하니 그러니 이 종자식의 소멸, 종자식의 전환 이게 참 미묘한 건데 이거 얘기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일 때면 고를 소멸한다고 라 하는 겁니다 고를 소멸하는 것이 깨끗이 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제 고의 소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고가 있는 것이고 이걸 세속적 고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의 고는 아무리 세속적으로 풍요롭다 하더라도 갖췄다 하더라도 정치적 고라는 것은 이것과 별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를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이라도 어떤 권력을 가진 문 대통령이라도 고통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고통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이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 의미. 49제 의미고, 이제 수륙제 의미고, 영산제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러면 이제, 에, 그러면 깨끗이 하는 것은 업식의 소멸을 어, 얘기하는 것이고, 업식의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에, 무엇으로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정리해보면 은 부귀영화를 누지는 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가지는 고를 소멸하는 부경영화외 이걸 갖췄다 하더라도 고를 소멸하는 이 이고등락이 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고를 해결하는 것은 에, 이를테면 에, 소위 이제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많이 좀 가져야 되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빈곤에 있으면 은 괴로운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 못 먹어봐. 괴로워. 아무리 수염이 석자라도, 아무리 이렇게 머리 깎은 스님네라도 한두억개안 먹어봐. 앞에서 그냥, 응? 이 밥이 둥둥 떠다니다 못해서 이제 저 옛날에 먹었던 치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그, 저기, 부처님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에,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하는데 극단적 고행을 멈추는 중도적 수행을 한 것은 이체 육체를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그건 고통이지 해탈하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얘기한 이 부분에 새끼만 굶어도 두끼만 굶어도 앞에서 안 먹던 치킨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요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 고통을 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바예요. 어,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취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덕이 쌓여야 돼 공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과와 연기를 안다면은 이 공덕이 쌓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해야 돼뭔 얘기냐면 은 중생은 중생 뿐만 아니고 이 존재라는 것은 전부 연기적 관계 연기적 그냥 그냥 생기게 아니고 상의상관적 관계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 책이 있어 이 책은 책이 땅에서 서은 것도 아니고 하나에서 서은 것도 아니고 고유하게 책의 성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어, 어 이것은 소위 이제 펄프라는 것과 여기에 또뭐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뭐또어뭐 어? 뭐 뭡니까 그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표지는 고무가 들어가는 것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소위 조건들이 합일이 되어서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야. 상이 상관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생존의생존의 생존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서로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 그 생존이 가능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연기의 기본적인, 에, 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에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삶에서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이라는 것이 과감해져 가지고 나한테 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선인선과 악인악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니까 남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에 봐요. 제사에 4 9주 이렇게 음식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또 돌아서서 부처님 앞에 음식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근 35년 머리를 깎고 스님맥 길을 걸었지만 은 내가 영단에 영가가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걸 보도 못했고 또 부처님께 올리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드시라고 연부를 막 한단 말이야. 이거 드시라고 연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웃음> 아직까지 배가 안 고팟지 몰라도 드신 것을 보들 못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전부 생명계가 다시 돌아가는 공덕을 짓는 행위란 말이오. 이거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아니, 누가 먹었어 여러분들이 먹고, 어, 먹다 나오면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이심 쓴다고 이웃, 어, 이웃에게 이거 절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공덕이 되는 것이니까, 네, 어, 이렇게 드시라고 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행위, 방생행위란 말이에요. 방생행위.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 음식을 올리는 것 또한 상대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어, 행위다, 공덕을 짓는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굳에 지내는데 음식만 가지고 되느냐? 음식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제사, 유교식 제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음식 가지고 고통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고통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 이치를 가르쳐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에, 죄를 지내는 것은 고를 소멸하기 위한 것인데, 이 고를 소멸한다라는 것은, 소위 세속적인 고, 이것을 하나 소멸하는 것이고, 이 세속적 고를 소멸한다는 것은, 예, 이를테면 공덕, 유루복이라 그래. 이? 같이 한번 해봐, 유루복! 유루복! 어, 북영화가 생긴다는 거요. 남한테 베풀어 남한테 이렇게 해야, 아 어, 이렇게. 유루복일지연정 한계가 있는 시한부적 복일지연정 그 복이 생기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은 별개지만은 그나마 잘 먹고 잘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루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복은 이렇게 베풀면서 되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부, 부모 자식간에도 노사간에도 전부 뭐냐면 균형추에 균형 다른 사사 균형추, 어? 아, 이거 몰라? 균형추 중도 상의 상관 관계 연기 서로끼리 서로 이롭게 하는 거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각 씨를 이롭게 하고 각 씨가 신랑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울어지면 도닥거리게 돼 있어요. 어? 부모 자식도 자식 부모도 가만히 살펴보면 균형관계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가족이 화목하고 자식도 잘 되고 부모도 만족하는 거예요. 어? 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함으로써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존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왜안 되냐 이런 거예요 정식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정식적 고통은 뭐냐면 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잡고 들어봐봐 재밌어 에, 저기, 바울교회에 다니는 신자가 이 불교의 회일 스님을 이렇게 척 봤어, 그냥. 척 봤어.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응? 긍정적인 생각이 들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밥을 돌려 그랬어. 떡을 돌려 그랬어. 내가 해꼬지를 하기를 했어. 응? 어? 뭐뭐뭐뭐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라고 하는 과거 시간에 경험한 바가 있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사탄 마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 먼저 들어온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 은 그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실체를 그대로 보지 않고 나는 저한테 해도 안 입히고 그렇다고 해서 뭐준 것도 없고 없어 없는데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 자신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여실지견이라 그래.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왜곡해서 편집해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됐다라는 거예요. 전도됐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회의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실체를 그대로 보지 않고, 척 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렇단 말이에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활동할 때 보면은, 다정교, 내가 척 알아요. 척 보면은, 나를 보고 처음 만나는데 인상을 쓰거나, 뭐가 조금 껄쩍지근한 표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고개를 싹 돌리고 피하거나, 이런 거 보면 영락없이 다정교를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보고 활짝 웃거나, 뭔가 좀 말을, 기회를 잡고 봐가지 말을 시키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진불교적인 성향이야. 엄마가 철에다이든 간에 뭐 아니면 은 과거에 무슨 뭐 불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있거나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과거 경험에 의해서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을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 편집해서 받아들인다.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누가? 바울교회 사람만, <웃음> 모든 중생이 그렇단 말이오.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그렇단 말이오. 어. 그것을 전도 몽상이라는, 거예요. 몽상 빼고, 이것을 제가 저번에 본문에 도 제목을, 분별, 분별이, 분별이, 예? 망집, 망집, 집착을 하는데, 집착이 왜 망, 이게 망할 망자냐면은 스스로의 생각에 집착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느낌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중생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기준이 뭐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갑자기 오늘 그 저기, 어쩌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오신 분들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제8식의 종자식이란 말이에요. 종자식. 모든 행위는 종자로 남아있어가지고 이 종자로 남아있는 것이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쉽게 얘기하면 은 영가도 다음 생으로 갈거 아니겠어요 다음 생으로 가는데 본인이 이렇게 과거에 업식이 있으면 은 이렇게 착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선하고 착하거나 선하거나 똑같은 얘기인가 어쨌든 간에 그런 당신한테도 그 이롭게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당신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사탄 마구니로 보니 영가가 업식이 무명 업식이 두터우면 은 그러면 극락이 나타나도 극락을 볼수 있을까? 부처를 나타나도 부처를 볼수 있을까? 어? 황금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이 황금덩어리를 볼수 있을까? 황금덩어리를 못 본단 말이에요. 지 업식대로 보니까 황금을 똥으로 보거나 어, 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업식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거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뭘 깨끗이 한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비워낸다는 거. 비워낸다는 건뭐 자기가 없음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실제 하는 나가 아니고 업식의 나라는 거예요. 전부 생각해보세요. 딸 사세요. 업식의 나. 업이게나 전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어? 어, 거기에 따른 괴롭고 슬프고 이 감정이 따라오잖아요 어?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업식이 업이라는 건 과거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 업식에는 없다니까 업식에는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업식에는 지금 그러니까 참이자 그런 건데, 과연 이대오르기만 하더라도 이대오르기, 이대오르기는 이념이잖아요. 이념은 뭐예요? 이념은 개념이 모여서 이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잖아요. 언어들 그래 안 그래요? 언어가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얘기예요. 언어가 필요하지만 언어라는 속성은 뭐냐면 그 언어라고 하는 그 개념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고? 이게 뭐예요? 죽비죠? 죽비라는 언어, 죽비인데 죽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머리 안에 개념으로 자리하면 은 죽비라는 것에 머물러 있고 그 외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죽비라고 하는 것에 한정 지을 수 있어? 이것은 이것을 뿐이야 죽비 죽비 한 부분이고 이해돼? 이건 죽비 한 부분이 이것일 뿐이야 자내 말이 거짓말인가? 죽비는 수행하는데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회인 스님이 수행하라고 선물로 줬더니 어느 날 서방님이 새이나 새벽 3시나 들한 호주 망태가 되어 들왔는데 거기에다가 볼에 볼 빨간 립스틱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야마가 확 돌아버려. 왜냐하면 자기는 절에 가가지고 서방을 위해 삼천배도 하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그 서박이라는 작자는 새벽 3 시까지 술처먹고어 볼에 루지나 바르고 온다 야마가 돌아 그냥 참다 참다가 옆에 있는 이것을 보고 딱 잡고 그냥 내딱팔겼어 이건 죽비요, 아니면은 폭행의 도구요. 성스러운 죽비가 폭폭폭행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에? 다시 또 얘기할게. 이것이 오래 지났어요. 여기 이제 에, 상처가 났어요. 이 상처가 나면서 여기에 뭐냐면은 에 써, 나무가 썩어 들어갔어요. 썩어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예 일테면 벌레가 잘 잡았어. 벌레가, 예 유충이 잘 잡았단 말이야. 그럼 유충은 이것을 죽비로 생각할까 아니면 나무라는 특성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지가 사는 우주의 세계로 생각할까 그니까 내 얘기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일체 모든 것들이 갇히게돼 있단 말이야 갖추게 돼 죽비에 갇히고 경상도에 갇히고 전라도에 갇히고 이념에 갇히고 종교에 갇히고 어~ 천부 과거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 없이 그렇단 말이야. 업식에 갇히게 돼 있다. 이 업식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극락이 나오면 극락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극락의 실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손 한번 들어봐. 극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이 극락의 실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극락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저 뒤에. 이 중요한 얘기, 극락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졸, 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제 8식, 이제 3분 만에 제 8식 얘기하는데 제 7식이 말라식이 필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의식, 지각의식이 작동이 안 되면은 이렇게 정말로 극락 얘기를 하고, 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고등다, 코를 소멸할 것이냐. 아, 그대 코를 소멸하기 위해서 참전을 절에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안 들리는 건왜안 들리냐 업식 때문에 그런 거지 업식이 뭐냐면 은 부처님 법문 듣는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고 자의식이 제칠 말라식이 작동이 작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공부요 공부 공부해야 <웃음> 돼불경 공부해야 돼 지업식이 응. 작동을 안 하면 은 들어도 들리지 않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유식이다.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지업식이 작동을 해야 이를테면 은 어, 업식대로 작동해. 업식대로. 절이 스님이 좋다. 그러면 그 업식이 전제된 것이 조, 좋다라고 하는 경험이 종자식이 있으니까 좋게 느껴지고 보여지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업식이 작동을 안 하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지는 작동한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작동하는 거요. 예 응.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여실지견하라. 같이 한 번, 마무리 짓습니다. 예, 여실지견하라. 여실지견 에휴, 편날 얘기해도 보상할 수 있네. 여실지견은 뭐냐면, 대상을 그대로 봐라. 꽃을 그대로 봐라. 네가 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꽃과 하나가 되어라. 응? 개념을 개념을, 철학을 사상을 듣되 그 사상 그 개념 철학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받아들여야지 그것과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응?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없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대그그 그, 그게 이제 그것과 다른 것은 뭐가 된 게예요? 아 대립 갈등 어? 선악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과 다른 것 사상과 다른 것 이념과 다른 것 피부가 다른 것 국가가 다른 것 지역이 다른 것응 어? 이게 다르면 결국 거기서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고가 생기는 것이다 내 뜻대로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은 나쁜 것이고 이것을 무지, 전도, 뒤바뀐 생각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 져요 여러분들이나 영가나 영가나 여러분들이나 마음 가운데 있는 업식을 소멸했을 때 업식을 내려놨을 때 그때의 대상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그대로 들리는 것인데 그것은 대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무와 공이 되었을 때 그대로 대상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대로 거울에, 이 거울의 대상이 그대로 비쳐지듯이 원만한 성품이 그대로 법성과 하나가 되듯이, 그 하나가 되어서 자제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극락이 보이면 극락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 예, 천상이 보이면 천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재는, 재는 깨끗이 하는 것, 업식을 소멸하는 것, 그 가운데에 일체 모든 걸 성취하고, 일체 모든 것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잘 알고 닦아서, 불교에서의 수행은 결국은 불교의 효와, 맞다아 있는데 불교의 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다. 앵가천 듣겠습니다.